안녕하세요 모험가님 어깨 위의 요정 MC레일아입니다 이번 주 모험가님을 위해 정말 많은 이벤트 소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안내해 드릴게요 네첫 번째 이벤트 소식 하이델 연회 맞이 어드벤트 캘린더 즉시 지급 이벤트 기간은 6월 4주차 업데이트 점검 후부터 7월 2일 토요일 하이델 연회 당일 오후 11시 59분까지입니다 곧 있을 하이델 연회를 기념하기 위해 준비된 이벤트 이벤트 화면 버튼을 터치해 하이들 연회맞이 어드벤트 캘린더를 받아보세요 해당 캘린더 아이템은 하루가 지날 때마다 준비된 특별 보상을 매일 획득할 수 있는데요 쉿, 숨어있는 보상은 아직 아무도 모른답니다 모험가님께서 매일 열어보시고 기분 좋은 보상을 받아보세요 7월 2일이 되면 모든 보상을 열어볼 수 있답니다 다음 이벤트 보실게요 두 번째 이벤트는요 고대 석판 러쉬 이벤트입니다 기간은 2월 4주차 업데이트 점검 후부터 2월 28일 화요일 오전 9시 전까지입니다. 매일 간단한 임무를 완료하시면 보상을 얻을 수 있는 이벤트! 이번 주 매일 임무는 요 주변 적재압입니다. 주변 적재압을 총 3만 회 완료해 주시면 고대석판 총 1만 개와 뒤엉킨 시간 한개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매일 간단한 임무로 모험에 도움되는 아이템 획득해 보세요. 다음 이벤트 보실게요. 네, 세 번째 이벤트 소식, 태양의 전장으로 이벤트! 기간은 2월 4주차 업데이트 점검 후부터 7월 5일 화요일 오전 9시 전까지입니다. 매주 태양의 전장에 참여하고 계시나요? 태양의 전장을 즐기는 우리 모험가님을 위해 추가 보상 아이템을 준비했습니다. 태양의 전장 1회 승리 시정제수 1개 태양의 전장 2회 승리 시 대사마카타임 300% 40분 1개 태양의 전장 3회 승리 시 장인의 증표 묶음 5개 획득할 수 있습니다. 각 임무는 이벤트 기간 중 1회만 완료 가능합니다. 네 번째 이벤트 소식은요. 핫타임 지원 이벤트입니다. 기간은 6월 4주차 업데이트 점검 후부터 6월 28일 화요일 오전 9시 전까지입니다. 이벤트 기간 동안 매일 화면에서 보상 받기 버튼을 터치해 특별 훈련 선택 상자를 획득할 수 있는데요. 이 아이템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이 특별 훈련 선택 상자 안에는요 하둠 특별 훈련 세트와 대사막 특별 훈련 세트 두 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둘중 필요한 아이템으로 선택해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하둠 특별 훈련 세트 안에는 광희의 성수 초대형 한개와 핫타임 200% 1시간 한개또 대사막 특별 훈련 세트 안에는 정제수한개와 대사막 핫타임 200% 40분 한개 이렇게 준비되어 있거든요 두 아이템 모두 검은사막 모바일 모험에 도움되는 아이템이니까요 우리 모험가님들 놓치지 마세요 다섯 번째 이벤트 소식입니다 우두머리 지식 레벨 달성 이벤트 기간은 6월 4주차 업데이트 점검 후부터 별도의 안내시까지쭉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검은사막 모바일에서 전투력을 올리는 방법은 다양하죠 그중 지식 레벨을 올리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인데요 이번 이벤트 기간을 활용하셔서 우두머리 지식 레벨을 올리고 추가 보상도 받아보는 건 어떨까요? 우두머리 지식 레벨 1000 달성 시 다양한 보상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우리 모험가님들 이번 이벤트 잘 챙겨주시길 바랄게요. 준비된 모든 보상을 받으시면 해당 이벤트 배너는 더 이상 노출되지 않습니다. 네, 이어서 여섯 번째 이벤트 하둠 지식 레벨 달성 이벤트. 기간은 6월 4주차 업데이트 점검 후부터 별도의 안내시까지입니다. 제가 지식 레벨을 올리면 전투력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까는 우두머리 지식 레벨이었잖아요. 이번에는 하둠 지식 레벨을 활용한 이벤트입니다. 우두머리 레벨 달성 이벤트와 마찬가지로 하둠 지식 레벨을 올리고 추가 보상도 받는 이벤트인데요. 다양한 지역의 하둠 레벨을 올리면 그에 맞게 준비된 보상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이벤트 일곱 번째 이벤트인데요. 별자리 지식 레벨 달성 이벤트입니다. 기간은 2월 4주차 업데이트 점검 후부터 별도 안내실까지입니다. 이번 이벤트는 별자리 지식을 올리고 추가 보상을 획득하는 이벤트인데요. 앞서 소개해드린 두 이벤트와 진행 방식은 같습니다. 우두머리 지식, 하둠 지식, 그리고 별자리 지식 모두 지식 레벨 총합에 따라 보상을 획득할 수 있는데요. 이미 기존에 지식 레벨을 달성하신 모험가님들은 즉시 보상이 지급됩니다. 지식레벨 달성 3종 세트 모두 다른 보상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꼭 함께 챙겨주세요. 이렇게 해서 6월 4주차 이벤트 업데이트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아, 이번 주는 특별히 이벤트가 정말 쏟아져 나왔는데요. 그만큼 좋고 다양한 보상들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기회니까요. 우리 모험가님들 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럼 또 다음 주 새로운 이벤트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 Thank you